30대 직장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사연 드려봅니다 20대 초반부터 시작했던 주식 경력은 10년 정도 되고요 당시 가장 친했던 친구들과 노는 중 주식한다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생 말아먹을 짓을 왜 하냐며 엄청 비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전 당연히 근로소득의 한계를 설명하고 이것을 주식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며 반박하였죠 철수는 주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돈을 쉽게 벌려고만 하냐 깨끗하지 않은 돈은 인정 못 받는다 꼼수 부리지 말고 정당하게 돈 벌으라며 제게 훈계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다 같이 모일 때마다 주식 얘기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만날 때마다 철수가 먼저 주식으로 뽀찌 좀 뽑았냐며 내일 돈 사라지면 어쩌냐 너도 하면 나도 될것 같은데 하면서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죠 몇 년이 흘러 그렇게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해오며 저는 초기 자본 대비 400%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고 202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때가 정말 누구나가 쉽게 돈을 벌수 있었고, 정말 제게는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. 그동안 공부했던 노력의 결실이 제대로 열매를 맺는 그 순간들을 맞이하며 얼천의 꿈을 이루었으니까요 삽시간에 주변 친구들에게 소문이 났고 잘 되었다고 해주는 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날 철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. 야, 주식 그거 어떻게 하냐? 너 도박 안 한다며? 도박인 거 아는데, 남들 다돈 보니까 배 아프잖아. 저는 철수에게 숟가락만 얹어서 공짜로 먹을 생각 말고 스스로 공부해서 주식하라고 했습니다. 그러다 세달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 철수에게 연락이 왔는데 500만원을 다 날렸다고 합니다. 그 좋은 시장에 정말 도박으로 접근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만 생각했습니다. 철수는 주식에서 안해본 게 없다며 현재 고수의 반열에 올랐는데 아직 종목 보는 눈이 없어 제게 몇개집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. 야너돈좀 만진다며 주식 종목 몇 개만 추천해봐 혼자만 재미 보지 말고 나도 같이 좀 보자 네 원망 안 할게 그러니까 네가 보기에 최고로 좋은 거딱 10개만 불러봐 그리고 좋은 건지 안 좋은지 내가 판단할 테니까 내가 좋은 종목을 추천해주면 네가 판단한다고?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통화하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. 공짜로 주워먹으려고 하는 인성, 그리고 아직도 주식을 무시하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, 호탕한 척 다른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제 욕을 하고 있는 철수에게 잘못이 있는 건가요? 아니면 그동안 시장에서 외롭게 싸우며 제가 미친 듯이 공부하고 분석했던 기업들을 알려줘야 되나요? 그리고 그걸 철수에게 판단받아야 하는 걸까요?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.